멍들고 다친 내맘 모르니 너 때문에 울고 웃는데 너는 왜또 나를 떠나 너를 감추니 널 잊은 듯 살고 싶은데 너 없이 아무것도 못해 내 곁에 늘 있어준 사람 그 사람 나의 아픈 사랑. 얼만큼 나를 버려야 하니 서럽게 우는 내맘 들리니 널 미친 듯 안고 싶. 없이 나 견디지 못해 내 곁에는 있어준 사람 그 사람 바로 너라나 사랑 잡을 수. 넌 아깝지 않은 나의 오직 한사람 나보다 더 슬픈 내 사랑 예 나예 사